저는 네관련다 안녕 동투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가 생겨서 좋기는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이것저것 유지관리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즘처럼 유류비가 폭등할 땐 더욱 그런데요 그래서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오늘은 요즘 현명한 운전자들이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동투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투뷰 동투뷰도 몇 가지나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봐 첫 번째, 자동차세는 연납으로 한다.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나눠서 납부하는 것을 1월 달에 신청을 하고 연납을 하게 되면 자동차세의 10%를 할인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, 보험사 주행거리 마일리지 특약을 가입한다.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적게 운행될수록 자동차 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에서 운영을 하고 작년 한 해에만 130만 건으로 평균 10만 원씩 환급이 되었다고 그래. 아 그리고 세 번째,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한다. 평일 중 하루를 운유로 정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행을 하지 않게 되면 자동차세 5%의 할인과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를 30%에서 50%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네 번째, 모바일 내비게이션 안전운전 할인 특약에 가입한다. T맵과 곧치행예적인카카오내비 어플을 구동한 상태로 일정 주행거리 주행 후 안전점수가 70점 이상일 때 자동차 보험료를 11.8%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다섯 번째, 주유는 셀프 주유소를 이용한다. 일반 주유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셀프 주유소를 이용하고 또 카드사별 주유 전용 카드를 이용하면 리터당 100원에서 3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여섯 번째, 자동차를 정기점검 받는다. 정기점검을 받지 않아 적은 비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방치해서 큰 고장이나 사고로 이어져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곱 번째, 차계부를 작성한다. 주유 후 주행거리를 체크해서 이상 유무를 미리 파악하고 정비 내역을 기록해 보관하면 나중에 과잉 정비를 피할 수 있고 정비를 해야 할 주기 파악이 가능해져서 과한 지출을 하지 않게 된다. 어때, 동티뷰 일곱 가지 중 빠뜨린 것은 없었나?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? 자동차 유지비는 생활고정 지출비용 중큰 비중을 차지합니다.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 지출이 많아지는데요. 특히나 20대에서 30대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의 경우 더욱 그럴 겁니다.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혹시 빠뜨리고 이용 못하신 것이 없는지 체크해보시고 자동차 유지비를 아끼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때관련다 수고했어. 동튜요